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동 교수 최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팩트의시가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커뮤니티에 두 가지를 암시했었죠 하나는 차후 작품이 모노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진 한 장인데요 이게 감 좋으신 분이라면 감파라졌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디오라마를 만드는 제작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제 작품과 연관해서 뭔가 물의역동적인 모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만들 거는 물의 역동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는 파도인데요. 사실 어떤 걸로 만들던 간에 액체를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번 작품에 써먹을 만한 방법들을 여러 개고안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좀더 쉬운 튜토리얼 같은 그런 방법도 여러 개고안해봤습니다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다음 자료부터 보시죠. 먼저 물의 기본부터 이해해보자면 우리가 계곡이나 바닷가를 볼때 물이 깊은 곳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이는 깊은 곳일수록 빛이 굴절되어 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이런 점은 파도가 발생을 해도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의 성질은 우선적으로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파도가 발생할 경우는 화장의 끄트머리 부분에는 작은 물거품이 생성되면서 이 부분만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 점이 오늘의 핵심이니 반드시 기억해놓으세요. 그럼 오늘의 핵심재료부터 만나보시죠. 맑고 투명한 물을 표현한 크리스탈레진과 미술 쪽을 모르신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할 겔미디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겔미디움이 뭔지는 일단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물속을 표현하기 위해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줄 것인데요 레진의 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약 2, 3분 정도 중탕합니다 이게 기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데워진 레진 용액은 일시적으로 끈끈한 성질이 덜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경화제와 색소를 섞을 때 기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섞입니다 잘 섞은 레진 용액은 바로 틀에 부은 다음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레진이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자고 왔더니 아주 깔끔하게 굳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물은 수면에 가까울수록 밝다고 얘기했듯이 이번엔 밝은 색으로 레진층을 만들어 줄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번엔 색소를 밝은 것으로 써서 똑같이 레진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위에 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굳히고 나면 이제 틀에서 빼낼 차례입니다 그리고 다 빼낸 뒤에는 모서리는 칼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아까 일만 소개했던 겔미디움을 쓸 때가 됐군요 간단히 소개하면 겔미디움은 아크릴 물감과 주로 같이 쓰는 보조제로 굳으면 붓자국이 난 대로 투명하게 굳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디오로마를 만든 사람들이 이 게미디움을 많이 애용하죠. 게미디움을 바를 땐 무지성으로 아무렇게나 막 찍는 게 아니라 파도결을 생각해서 11자로 약간씩 평행하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굳을 때까지 몇 시간 기다려주면 이렇게 물결치는 듯한 형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고 2차로 한번더 발라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더 바른 이유는 파도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여러 배차를 바르며 만드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샘플이니 많은 힘은 빼지 않겠습니다. 2차까지만 발랐는데도 파도 굴곡이 꽤 있네요.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라 파도 거품도 해야죠. 파도 거품 재료는 정말 단순하게도 그냥 수성 물감입니다. 유화 아크릴 이런 물감은 안 되고 반드시 수성 물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도결을 따라 끄머리를 콕콕 찔러주면 이 코로나 시국에 바닷가 한복판으로 여행 온 듯한 청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동적인 파도의 느낌보다 잔잔한 파도의 느낌이 강하니까 이번엔 조금 역동적인 느낌의 파도를 만들어보죠 이번 파도는 놀랍게도 레진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레진 사용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은 클레이로 외형을 만드는데요 격한 파도의 형태로 높낮이를 만들어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여러 끝마디를 각지게 만들어서 얼음 같은 느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색을 할 차례인데 제일 윗부분과 여러 각진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평평한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어둡게 도색하는데요. 저는 지금 에어브러쉬로 도색하고 있지만 붓도색도 오케이입니다. 대신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도색 방법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칠하고 나니까 광택만 없지 마치 어두운 얼음 덩어리 같네요. 페인트가 다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각진 부분과 윗부분은 흰색 물감으로 살살 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갤미디엄을 전체적으로 발랐는데요. 물론 이 갤미디엄을 여기에 바르기만 하면 광택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쓸 이번 특별 재료 건축용 실리콘입니다. 재료가 굉장히 뜬금없다 생각하실 텐데 이거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요. 이걸 알코올에 희석시켜서 마치 페이스트 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위에 발라줍니다. 물론 바를 때 표면이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갤미디엄으로 파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파도결을 살려가면서 표면 여기저기에 잘 발라주면 끝입니다. 실리콘이 다 마르고 나니까 보기 좋네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도색을 좀더 짙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수심이 잘 표현되도록 짙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수성물감에 파도의 포인트를 찍어 파도 거품을 만들면 끝입니다. 어때요? 레진 도없 이렇게 이 간단하게 파도가 완성되죠? 하지만 실제로 투명 재질이 아닌 파도처럼 보이게 구성만 해 놓은 것이라 물투유에 맑고 투명함이 없다는 게좀 흠이긴 하네요. 그러니 이번엔 맑고 투명한 레진 위에 격한 파도를 만들어 볼까요? 아까 첫 번째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미리 레진 판을 만들어 주고 아까 썼던 건축용 실리콘을 희석 없이 원래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장갑 손으로... 조물조물 만져가면서 조형을 하면 되는데 이 냄새도 원액이 훨씬 고약하고 찐득찐득해서 기분 나쁜 질감인 거 있죠 그래서 일회용 도구 같은 걸로 모양을 다듬으니까 좀 나은 거 있죠 하지만 냄새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 마스크는 두껍게 끼시죠 하지만 이런 고약한 실리콘의 장점이 있다면 겔미디엄과 다르게 몇 차례 나눠서 싸울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높은 파도를 제작하는 게 가능하죠 만약 이 높이만큼 겔미디엄으로 파도를 만든다면 100차례는 넘게 찍어 발랐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굳고나니까 끄트머리가 의도진 않았는데 약간 하얗게 보이는게 뭔가 파도거품의 일부분같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하니 똑같은 마무리로 흰색물감을 끄트머리에 발라주면 아주 간단하게 격한 파도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세종류의 파도를 만들었는데요 보다시피 레진을 사용한 파도가 공정이 가장 덜 들어가고 이쁘고 현실적인 느낌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제가 비록 레진 없이 파도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레진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보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나요 사실 파도를 만드는데 뭐 특별한 정답은 없어요. 재료의 조합만 어느 정도 맞으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파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시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 파도를 이용한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